안녕하십니까. 아지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이 건파워 타켓, 건파워 스마트 타켓을 사용하면서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어, 얘기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. 이 건파워 타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. 바로 비비탄을 발사를 했을 때 이, 이 이 스크린에 이 고무 있는 스크린에 비비탄이 맞아서 그 압에 의해서 뭐 비비탄이 그 궤적이 표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이 제품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. 사운드에 의해서 이 타켓이 표시가 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비비탄이 맞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센서들이 이 사운드를 감지를 해서 뒤에 이렇게 표적에 스크린에 표시가 되는 방식이죠.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한번. 보시도록 할게요 예 지금 타켓 이렇게 제로잉모드를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소프트건을 한번 꺼내서 제가 에어소프트건에 비비탄이 없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어 탄창을 넣고 공탄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, 이런식으로 비비탄에 총알이 없습니다 공탄사격 자. 예 네, 요런 식으로 공탄을 격발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요런 방식으로 어,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이그 정확성에 떨어져요 이게 100% 내가 맞는 위치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고 그 맞은 위치보다 살짝 몇 미리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어 조금 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동권을 가지고 연사를 쌓았을 때이 가운데 직탄이 몰리다가 뜬금없이 한 발씩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% 이 사운드 측정이 잘못돼서 튀는 경우였어요 아 100%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에이밍이 쌓이다가 한 발씩 튀는 경우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그 비비탄을 이렇게 정면에서 쌓았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쌓았을 때 이렇게 측면에서 쌓았을 때 그, 정확도가 좀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건파워 스마트 타켓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, 어, 촬영했습니다. 어, 실제로 또 영상 자체가 건파워 타켓을 좀 까는 영상이 된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5, 6개월 정도 건파워 타켓을 사용한 경험으로 비루어 보면은 이 정도 금액에서 실내에서 바람 영향이 없고 요렇게 집탄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게임을 할수 있는 요런 타켓이 어, 없죠 저는 상당히 이 조금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할 메리트는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처럼 뭐 집탄 테스트도 많이 하고 사용 빈도가 많으 모르겠는데 음, 제 주변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열에 아홉은 그냥 집에 구매하셔가지고 옷걸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 한번 명심하셔야 될게 조금 더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활용을 좀 많이 하시겠다는 분들이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쓰는 모드는 이모드에이 모드 답니다 나름 모드는 처음 샀을 때몇번 테스트로 조금씩 갖고 놀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,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건파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게임 모드들을 이좀 유수, 유료지만 유상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패치를 하고 재밌는 놀이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건파워 스마트 타켓의 이 작동 방식 중에서 이 집탄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음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어,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건파워 타켓이랑 상관없는데 음, 오라이트 오라이트 플래시나이트 바, 이거 발더 어, 미니죠 미니 제품을 이 장착 가능한 홀스터를 제가 아, 알리에서 구0쪽 카이덱스 홀스터인데 이전에 제가 뭐 이상한 그이그 그그 컨실드 캐리용 홀스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발더미니가 들어가는 홀스터를 찾았습니다 어, 알리에서 파는데 요거는 한번 다음에 제가 어, 기회가 되면 은 한번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더미니용은 아니지만 슈오파이어 용인데 요거와 장착 가능한 모드를 찾았다는거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